13번은 우리는 어떻게 그냥 일진이 아니라 이 일은 결혼 태일 일진이다 에이? 에이. 자 이게 이런 날이 세계날이 가 있다고 가정하면 세계날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될까요 그죠? 이 날이 좋은 날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날은 어디서 나올까 물어봐도 여섯밖에 못 묻겠다 이거 어디서 나올까 그렇지, 음. 나한테 맞는 숫자. 아니, 우리 논리적으로 좀 하자. 맞는 숫자, 이런 게 하지 말고. 음. 한국적으로 어디서 노는 어떤 감옥에서 노더? 수자풀 인연법. 응? 수 숫자풀 인연법에서 책에는 거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논리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천지 운수. 우리 천지 운수 상담법이다. 그제? 천지 운수다. 천지 운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 기운이 우리는 날과 연계되고 숫자와 연계갖고 인연법으로 우리는 이것이 풀리는 거죠. 그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연수로 푸는 거죠. 그제? 인연수로 푼다. 그러면 인연수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월부터 이것의 표가 완전히 통째로 가리다 들어있다. 한달분 전체 달.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어떻게, 그거는 평생을 볼수 있다. 그, 이 도표 한 장만 있으면. 그 여러분들은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도표 한장 갖고 자기가 그 밑에 그 사진 딱 찍어 갖게 되면 지 일진 이거는 그냥 막 평생 볼수 있다, 공짜로. 그런데 돈 5,500을 안 내? 뭐, 없나? 평생 볼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결혼할 때는 어떻게 우리는 묘의장 할 때는 어떻게 행사할 때는 어떻게 가게 오픈할 때는 어떻게 이것이 처음부터 통째로 도표로 한 장으로 쫙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설명, 설명하는 날까지 쫙 갖다 붙여놨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안봐 그래서 우리는 우 결혼 결혼 택일은 결혼 택일은 이렇게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을 우리는 선정을 해놓는데 이날 중에서 우리가 진짜 결혼하기 좋은 날은 어떤 날인가? 이것을 우리는 택일진으로 보는 거야. 그날 정말로. 오케이? 그러면 남자도 좋은 날, 여자도 좋은 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일진표는 그탁력되게 되면 나는 평생을 볼수 있는 도표다. 평생 도표다. 그러면 자기가 그 밑에 읽던 것까지 카메라 갖고 딱딱 찍으면 지는 다음부터는 태길이거일지이거볼 필요가 없어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일찍까지 끝냈다 그쵸?